서로 좋아하는 음식은 다르지만 달리는 순간 마음은 하나 친구에게 든든한 한 끼를 보내고 싶다는 하나의 마음으로 함께 달려요 어린이날을 맞이해 전국 5개 도시에서 진행하는 국제 어린이 마라톤 달리는 것만으로도 전세계 아동에게 든든한 한 끼를 전할 수 있습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